2011년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플라잉 뮤지컬 구름빵이 고양시에 옵니다. 빵빵 터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싱싱 날아다니는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은 정말 재밌습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고양어울림 놀이 어울림 극장,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신나는 뮤지컬 구름빵에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